안녕하십니까 코넬의 힘대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0만뷰 고령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성생활수칙 5가지 한번에 보기 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성생활수칙 5가지 동영상이 155만뷰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이 150만 뷰를 넘었으리라라고 하는 제가 정말 상상을 못 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올린 수백 동영상 중에 가장 최고 인기 동영상인 고령에서 반드시 쉽게 하는 성생활 수칙 다섯 가지를 핵심을 요약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한 번만에 볼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에서의 성생활수칙 첫 번째는 고령의 발기부전은 대부분이 기질성 입니다. 20대나 30대처럼 운동요법 하면서 지켜보시면 안됩니다. 발기부전이 발생한 70세 이상의 고령 남성분들은 우선적으로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약을 복용을 하셔야지. 발기 부전이 진행을 하지 않고 성생활이 가능해지고 만약에 이제 치료를 이제 멈춘다든지 지연을 시키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약을 드셔도 성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 가지고 7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우선적으로 발기 부전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남성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7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본인만의 성생활을 이제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난몇 번을 했어.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본인의 체력과 건강에 맞추셔가지고 본인에게 특화된 성생활을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성행위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절대 성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몸 상태가 최상으로 되어 있을 때 본인만의 특화되어 있는 성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7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이제 사별을 했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파트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음경에 자극을 주어야 됩니다 음경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계속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생활도 없고, 엉경 자극도 없으면, 엉경이 위축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발기 부전 약을 드셔도 안될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제 고령의 남성분들은 본인 스스로 엉경 자극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7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성생활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성행위를 하시고, 그리고 또 띄엄띄엄 아주 덜 물게 하시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에 본인도 만족을 하고 상대방도 만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질을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양보자는 질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뇨기과 주치의사를 정하셔가지고 긴밀한 협조하에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양보다는 질을 추구를 할 수가 있게끔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치아 임플란트와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대 이상은 인공 음경의 역할을 하는 발기 보형물 삽입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효과가 있고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성생활이 가능하시면은 음경 보형물 삽입은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지만 70대 이상인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효과가 없고 반드시 성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욕 이제 욕구가 강하시면은 음경 보형물의 수술적 치료법을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성생활 수칙. 1번부터 5번까지를 충실히 시행하게 되면, 우리 고령의 남성분들도 마치 연병을 밝은 빌스로 채색을 하듯이 성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